연기처럼 연기가 나네 혜리야! 혜리야 엄마 사진 볼수 있다 규민이 오! 어, 이제 봐! 누군지 알려줘 엄마가 나. 이거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어유, 아, 오! 눈이 좀 올라갔다 혜리 공주님은 여기 있고 이 어. 누구야? 이 친구야? 아니 <웃음> 너왜 비웃어 <웃음> 나 이런다 아, 하은이하이고어 어? 아, 너이야하은다야남자들이어하한이엄하 응, 좋아. 야하이한이한이야하은보여 좋아 야하 사람만 하아하는거야니었어야하야 하은이야 하은야하야 하은이야 하이야하이야 하은이야 하은이야 하은이이야 <웃음> 어 아, 요즘 멋있게 생겼다. 진짜. 엄마도 그런 스타일 좋아해. 너 나, 엄마랑 보는 눈이 비슷하다잉? 응? 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김민이가 맛시 있어? 김민이가 해리한테 시적 있어? 없어? 없어 그러면 혜리가 말해 규민이가 혜리야 나랑 놀래? 그러면 어떡할거야? 아니 그러고? <웃음> 부끄러워 <웃음> 부끄러워서? 너랑 로봇 갖고 놀래? 그러면 아니 <웃음> 그래 넌날안 좋아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랑 말 안할래 그러서딱 삐지면 어떡해 부끄러워 아니야 용감하게 해야지 엄마 나 얼른 사랑을 가지고 부끄러워 <웃음> <웃음> 다 도대체? 다도 말할 수 있는데 박교민은 너무...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? 밖의...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? 밖의... 어? 하니 그런데 박교민은... 너는 진짜 좋아하는 거네 규민이는 한니는 그냥 친구로 좋아하는 거고 진짜. 규민이랑 결혼하고 싶어? 어? 근데 자꾸 더어른운 때면 바뀌어지잖아 얼굴이 어 그래서 어? <웃음> 아니 계속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귀민이가 <웃음> 많이 컸어 어내 스타일 아니야 너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떡해? 그래도 혜리야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너랑 결혼하자 그럼 어떡해? 어떻게 할 거야? 어? 어떻게 할 거야? <웃음> 해? 그래도 결혼한다고? 응. 얼굴이 못생겨졌는데도? 네. 응 <웃음> 그럼 일편단심이구나 엄마 엄마 그런데 응. 선생님한테 괜히 말했어 사실 말했어 엄마 말했어 혜리가 <웃음> 규민이한테 사랑에꼭 빠졌다고 했더니 엄마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응. 규, 규민이랑 규 <웃음> 혜리랑 놀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랬어? 신나지? <웃음> <웃음> 테리가 그 테리가 규민이야 어머어머 <웃음> 규민이야 그러면 규, 손을 손을 마주 잡으세요 규민이랑 손 마주 잡으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걸어 또해리처럼 <웃음> 부끄럽나봐 저쪽 보고 다아한테 소원 비는거야 리부터 소원 빌어 별님 제가 마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법이 있으면 뭘할 건데 저는 뭐 하고 싶은 걸할 거예요 뭔데 마음대로 그냥 규민이를. <웃음> <잘안 갔다. 웃음> 연기내는 마법인 건 연기내는 마법? <웃음> <웃음> 그럴 줄 알았어. 테리도 <웃음> 처음 밀어봐. 달린 겟민. 어머, 쟤왜 이래? 달린 겟민. 아, 저거, 아, 저거 귀여워. <웃음> 언니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, 그래. 뭐라고 써있어? 어? 정답 어, 정답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자리 앉으세요 자리 앉으세요 한 명씩 앉으세요 장, 케리 손 들어야죠 레 네, 하면서 장, 혜리, 오늘 문제 낼게요. 네. 음, 엄청 예쁘고요. 네. 다정하고, 네. 음, 그리고 혜리, 해리, 테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. 엄마, 나 엄마. 정답한다고 해주야 돼요. 네. 딩동댕, 쇼! 여기다 공 하나 해서 콧구멍에다 넣어봐 콧밥지? 응 혜리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지? 금 캐는 날금 캐는 날금 여기 금캐 가자 여기서 <웃음> 어? 엄마 이리 와 환영합니다, 그런데. <웃음> 아. <웃음> 손으 한번 기 엄마, 왜 다들 똥이 있는 거야? 고기지, 무슨 똥이야. <웃음> 음악을 듣고 음악 <웃음> 안 매워? 이걸 <웃음> 이걸 보여줄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안 매워? 네안 매워 <웃음> <웃음>